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웃음> 이게 유튜브 라이브와 맞아요. 이제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 있지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알리고 우리 노래를 들려주고 하고 싶어서라는 음. 목적도 있죠. 번근이 형, 번근이 형 서울에 올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네, 저는. 저가 계획을 다 짜고 있어서 가지고 군대 있을 때부터 인생 망친 스킬들이 <웃음> <웃음> 계획을 세웠는데 인생 <웃음> <웃음> <웃음> 망치는 망 계획으로 짠 거지 하도 전 인생들이 너무 훌륭해서 서울에 와서 처음 본 놈이 이 놈이에요. <웃음> <웃음> 야 <이야>. 처음부터 <웃음> <웃음> 처음부터 끝판을 왕 봤네요. 그러니까 <웃음> 읽어줘라 중지가 여러분 네이버 카페 많이 가입해주세요. 네. 네 가입하시면 저런 것도 쓸수 있어요. 네. 장난 아니죠? 여기 중식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니고 보헤미안 선희님께서 저는 외출할 때꼭 챙기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안경에 탈부착할 수 있는 플립 선글라스인데요 꽤 오래 사용해온 최애 아이템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공원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증발했는지 동지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도깨비한테 손을 빌어보더라고요. 동전과 사탕을 넣고 도깨비한테 손을 빌면 도깨비가 안 보이던 물건을 갑자기 보이게 해준대요. 당장 편의점으로 가서 딸기만 초파춥스로 사놓고 초금통을 다, <웃음> <웃음> 다 터져서 동전산을 쌓아놓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다시는 저녁 메뉴를 뭘 먹을지 정신을 정신 팔려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깨비는 딸기맛 사탕을 안 좋아했는가 봐요. 신청곡은 바닥에 누워 아, <웃음> 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선글라스 선글라스 협찬 받아서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선글라스 많이 협찬 들어와요. 와, 노고만 같은 줄 알았어요, 짱짱. 기타 솔로 첫 시작할 때 E 코드를 잡았었는데 A 코드를 잡았는데 노고만 것 같았다. 개 아이 같은. 네, 네. 아니 와, 아까 우리 리허설하고 했는데 G 잡듯이 잡는 거야. <웃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오늘. 금요일 날 갈고 와. 아네 예, 금요일 날 갈고 갈봅시다, 우리. 마지막에 음정 아예 나간 거는 지적 안 해? 예, 네, 저도 좀 지적해주세요. 네. 아. <웃음> 지금 박사 좀잘 맞춰. 시가 지금 서로를 막 <웃음> 어떻게 하면 잡아먹 근데 이거 네거티브 한번 <웃음> 매트르블랑 쌤े म स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웃음> 근데 방금 매트르블랑 눈치 찾고 있어서 그어디떻게 <웃음> <잡아보고>. 아, <웃음> 생겼는지 좀 보여 주시죠? 겁나 잘 생겼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생겼지? <웃음>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지금 우즈비 프로듀서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웃음> 기묘하게 닮았네? <웃음> 선생님 범근 님 자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지금 <웃음> 저 요새 진통제 때문에 계속 잠이 네. 이빨을 뺐어요. 발치했어요, 발치. 네, 발치를 하고. 뭐였지? 이게 뭐였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깔증을 시키려 묶을 적 시려 썩은 거를 마셨어 나는 아플 걸 알면서 너를 삼켰어 있었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꿈꾸던 소녀는 길을 잃고 서울역 앞에 누워 있었지 명분 없는 삶은 움지이지 않았지 이봉지처 무례해우적 때는 지면서 나의 사랑은 오랫동안 냉장고 안에서 있었어. 뭐였지 이게 뭐였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갈증을 시키려 목을 적시려서 그 너를 마셨어. 나는 아플 걸 알면서 너를 삼켰어.